어, 저는 서울에 사는 현채은이라고 합니다 이제 저희 학과가 꽈복이 있는데 꽈복을 입으면 팔 있는 데가 조금 끼거든요 다른 친구들이 이제 가슴 있는 데가 좀안 맞는다고 하면 저는 가슴은 괜찮은데 팔 있는 데가 조금 안 맞아요 팔 지방 흡입하려고 여기 지원하게 됐습니다 발에다가 수인도 자주 음. 발에 두번 찔렀고요. 세번 찔렀는데 분명히 한두 번은 뭐라 좀 치어지는 것 같아요. 약간 그랬네요. 소주 한한병 정도 마시고 팔 배고도 한5 시간 정도 주무시팔 어. <웃음> 저리저리 돼가지고 피 한통 해어 아, 너무 추워요. <웃음> 제가 팔 지방흡입을 한지한달 정도가 지났습니다. 현재 저희 팔은 이런 상태고요. 굉장히 많이 빠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저희 학과가 어, 유니폼을 입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 팔 있는 데가 조금 끼고 그런 게좀 저한테는 불만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수술을 하고 난 뒤로는 어, 수월하게 잘 맞고 만세도 잘 되고 이제. 팔을 굽히는 거에도 불편함을 느끼지도 않고 해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저는 너무 만족합니다. 두달 후에 뵙겠습니다. 안녕. 제가 팔지방비판지 이제 한 3주 정도 된것 같은데요. 제가 지방을 굽을 하기 전에 그 꽈복의 자켓을 입고 팔을 못 올린다고 했었는데 이제는 팔도 굽어지고 이제 만세도 할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은 친구가 찍어주고 있는데 되게 소릇하게 봐주고 있네요 완전 잘된것같아 그리고 잘된것 같죠? 네 너무 잘된것 같아요 <웃음> 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네 감사합니다 스트레이트 박사한번 가겠습니다 한번 시작 한번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웃음> 네. 저파 지방을 왜패스요 아, 파 지방은요? 응. 혹시 저렇게 한번 걷어 올리고 요 아니, 그렇게 말고 이렇게 잡으면은. 우선, 통증이나 부기 같은 거는 팔들때 이렇게 아픈 건한2주 정도까지만 갔어요. 한 일주일 정도 좀 땡기고 좀한두달 정도 지났는데 제살 아닌 것 같아요. 완전 괜찮아요. 제가 베스크라미스에서 알바했을 팔 하고 이중가 뒤에 바로 알바하고 그랬어요. 네. 일주일 정도는 쉬게 해주더라고요 사장님 쉬게 해주셨고. 뭔가 내 살이 아닌 느낌? 그런 것좀 있어요. 있어야 되는 게 갑자기 없어지니까 어이, 약간... 음. 병원에서 그냥 고주파 빠지지 말고 오라고 근데 저희랑 촬영하고 서몇번 정도 고두번 정도 더 했어요. 네.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아빠 복잘 입는 거? 네, 그게 좀안입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긴 해요. 그래도 약간 아, 입자 이러고 입고 아프더라고입입었요 음. 네, 입어, 입어야지. 가장 초죠 입어야되네요. 저희 학교에서 이제 체력 측정을 하는데, 제가 유연성을 하잖아요. 근데 유연성은 제가 꽤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팔이 땡겨가지고 못하니까 어, 음, 그 고고는 좀 저희 한국사 들어갈 때 하는 체력 측정 같은 거를 국민체력백이라고 그거 하는 거예요. 멀리뛰기 이런 거. 아 <목소리> 네. 맞아 맞아 그런 거. 그 구두 신고 막 걷기뛰기 이런 거다 나가잖아요. 구두 신고 걷고 뛰기? 하이힐 막 하이힐. 알았어. 뭐 뭐해? 이건 너무 아니냐고. 어, 뭐 사진 찍었을 때팔 보정 안 해도 되는 거? 포토샵에 한 벽을 거? 얼굴만 <웃음> 하면 되는 거. 아예 벽을 안 하면 요기니까. 맞아요. 얼굴형을 좀 해야 될것같아 이건 무서워요. 1편 보고 저 얼굴형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너무 네모네 가지고. 와 진짜 이렇게 어떻게 각져있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친구들은 와너 진짜 많이 뽑았다 막 이러고 봤을 때 대박인데? 막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뽑긴 했잖아요 고장님께서 2 0 0 0 c c 뽑다고2 0 0 0 c c 도대체 얼마큼 뽑은 거야? 너무 밝고 너무 잘해주시고 진짜 막하막 막 이렇게 인사해주시고 깜짝 놀랐어요 엄청 밝아가지고 아니 일단 동생이 남자인데 좀파팔은 했잖아요. 근데 동생이 이제 제 지방에 판거막 보고 어, 자기도 배 하고 싶다. 자기도 좀 알아봐 줘라 이런 얘기막 해요. 한.. 95? 5점은 뭐, 제가 저렇 음. 하고 다이어트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조금 더뺄수 있는 걸못 그러고 그러니까 보 그때 옆구리도 해주시지 이렇게 말씀해주세는줄 아. <웃음> 아, 아, 알았어 그럼 그 저는 그걸로 이제 5점 빼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안 닿았던 거? 아직까지는 없어요 너무 아, 만족해서 옷핏 자체가 달라요 아, 그러고 보니까 사셨던 쫄티를다 입으셨나요? 어, 입고 사진도 찍고 해요 아 그래요? 여기 네. 입어주시는 <웃음> 거 네, 근데 후기 영상 원래 나시 입고 절대 사진 안 찍는데 영상까지 찍었잖아요, 후기. <웃음> 그 정도는 음. 팔은 진짜 만족도가 엄청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바로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완전 좋아. 네, 고민하지 말고 바로. 친구들한테 한 마디 해주요팔 하고 싶어하는 애들 많죠. 얘들아, 고민하지 말고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나도 고민하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 아, 아, 네. 어땠어요? 아니, 만세도 되고, 이렇게 꾸부리는 것도 되고. 그리고 딱 입었을 때 엄마도 팔이 남네. 이렇게. 완전 많이 줄이긴 했어요, 둘레.